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이제 추춘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음, 아시아 증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상승폭은 조금 약한 모습이었어요 어, 이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어, 다시 한번 더 시장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어, 의미가 좀 있다고 라 보고요 어, 물론 이제 음, 양봉이 형성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제 상승폭은 좀 제한됐지만 그래도 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봤고, 주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FMC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주요 포인트를, 어, 우리가 이제 원문을 보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대한 연속적인 상승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이제 과연 가능할지, 어,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 어, 최근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건설주하고 금융주들이었죠. 그런 건설주와 금융주에 대한 부분에서, 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힘을 받으면서 오늘 강한 상승을 좀 보여 있는 모습들이었는데, 어, 우리가 이제 뭐 둔촌 주공에 대한 움직임도 있고, 과연, 어, 계약이 다 이루어질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보자고요 자, 네 장, 출천제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부터 한번 같이 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 코스피가 0.38% 어,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빠졌어요. 코스닥 0.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은 1,270원을 가리켰고요. 그리고 유가가 지금 73달러를 지금 가리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 개인이 1,647억원 매도 어, 그리고 외국인이 5,082억원 어, 꽤 많은 매수를 이제 오늘 보이는 모습이었고 기관이 3,565억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352억원 매수를 보였고 대신 외국인들이 1,544억원 매도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기관이 861억원 매수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봤고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 이슈였던 것이 이제 바로 FMC 회의록이었어요 그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월 달에 했던 회의록을 이제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12월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발표가 되는 것이 점도표가 또 발표가 돼요. 점도표는 이미 나왔고 대신 그때 어떤 내용을 서로가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는 건데 어, 회의록 뭐 의사록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어, 말 그대로 이제 원문이 이제 이렇게 제이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좀발췌를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첫 번째, 이제 단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 뭐 문단을 한번 같이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어,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바로 유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얼사로기에도 그대로 이제 드러나 있는데,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 부분 자체가 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좀 초래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움직임 그 시장에 대한 설문을 기반으로 측정해 보면 내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대신 이제 속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판단해 봐야 된다 빠르게 빠질 것이냐 아니 천천히 빠질 것이냐 인플레이션 완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어뭐 안에서 이제 자기네들에 대한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어 완만한 성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심을 했던 것은 고용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을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각보다는 상당히 지금 현재 시장이 탄탄하게 어, 이루어져 왔고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에 대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 목표를 가지고 해왔었는데 그 목표대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2%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한다 인플레이션 2%까지 빠지는 것을 바란다 라는 것이 어, 일부의 이제 음, 허황된 부분이 아닌가 어, 그렇게 지금까지는 좀 생각을 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의사록을 보면 아 정말로 2%까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2%까지는 맞춰내겠다 맞춰내겠다는 라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좀 한편으로는 어 그러면 결국 금리에 대한 인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또 내려 보시면 자 마지막 문단이 이제 나오는데요 어,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본인들이 지금 현재 이 물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금 물가 빼고는 다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고용 지표도 어, 긍정적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어, 경제 지지에 대한 지표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물가만 잡으면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현재 경제적인 전망을 봤을 때, 요 앞문단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부담이 있었지만, 그것도 지금 잘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물가를 2%까지 맞추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어,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대에 대한 물가까지는 맞춰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지만 뭐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해서 그 부분의 일부 악재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서 분석을 한 결과 어,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신중한 자세를 취할 방침이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취, 취하겠다라는 어, 그 문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계속 어, 2% 까지는 맞춰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요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어 뭐랄까요 이제 어, 금리를 인하하는 지금 의 현재 경제적인 상황 자체에 대해서 불만족하다는 표현을 하진 않았다는 거죠. 좀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올해 금리 인하가 후반기쯤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 는 생각했는데 지금 12월까지 달 나왔던 의사록을 보면 쉽게 금리 인하를 결정하진 않겠구나. 사실 이제 우리가 의사록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이 낙폭이 컸다 보니까 반등세를 좀 강하게 붙이는 움직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봤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이 의사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더 해석을 하면서 일부 조정 양상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은 본인들 스스로가 상당히 자화자찬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월 12일입니다 여기 일자가 빠진 1월 12일 날 물가상승률이 미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지금 그전에 7.1% 를 기록을 했었는데 7.1% 보다 낮게 형성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한다면 연준에서 의사록도 좀더이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어, 다시 한번 언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자,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1월 12일 날 물가 상승률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음, 시장이 오늘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반응세에좀붙여냈는데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오늘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 업종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 앞에 여기 이제 보시면 갭이 떠 있습니다. 여기 갭이 한개그 위에 또 갭이 있는데 자, 하나씩 줄을 거 보면 자 2,270, 2,300 포인트 그렇게 이제 되는데요. 어, 이두개다 이제 갭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2,275 포인트를 이제 맞고 빠지는, 맞고 빠지는 움직임들이 드러났다 그죠? 어, 지금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이걸 뚫는다고 하도 2,300 포인트 저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한적 상승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고. 대신 예, 오늘 시장에서 우리의 눈여겨 볼수 있는 것이 전기 전 접종하고, 어, 그리고 이제 어, 건설주들이 그리고 금융주들이 최근에 빠졌던 것이 오늘 강한 상승을 좀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주하고 건설주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화가 영향을 미쳤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재료가 뭐냐 면자 바로 이 올림픽 파크포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전화 연결도 잘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이 언제까지냐면 1월 17일까지에요 1월 17일까지인데 과연 이제 이것이 어, 계약률이 올릴 수 있을까 일단 시장 자체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정책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 건설주들은 대부분 다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나타낸다고 봐요 자, 한번 주가 추이를 보면 어,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반등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자, 오늘 뭐 금호건설 어, 같은 기업들 큰 움직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어, 마찬가지로 이제 뭐 태양건설 자, 태양건설도 오늘 9% 어, 그리고 뭐 동신건설 그래서 6% 반응 나왔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동부건설 이런 건설조들이 강한 반등세를 다 붙였어요. 대신에 대형 건설사들, GS라든지 어떤 현대건설 뭐 이런 기업들은 큰 움직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러면 결국 뭐냐하면 현재 이런 대형 건설사들을 돌릴 정도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결국 중소형사들 같은 경우에 재료나 이슈에의해서도 쉽게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것들. 예, 현재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화로 인해가지고 건설업황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큰 수급은 결국에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올림픽 파크포레온 바로 둔촌주공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약률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질지를 지금 시장은 메이저 세력들은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결국에는 저 우리가 둔촌주공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과연 계약의 성과를 보일까 80% 이상에 대한 계약 성과를 보일까 100% 다안 돼도 됩니다. 사실 8, 10% 되면 되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자가 이제 물었어요. 기자가 물었는 것이 자 집을 사라는 의미입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 완화가 계속 발표가 되는데 국토부 장관에게 물었죠. 집을 사라는 의미인가? 예전에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집을 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빚내서라도 집사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었죠. 이번에는 기자님이라면 사겠어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안에 기사 내용을 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4일 전일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책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책이지 빛내서 집사라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자 이날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규제 완화가 주택을 사라는 의미냐 라는 질문에 기자님이나 사겠느냐 며 이같이 말했다 어, 지금 경착륙을 막기 위해 이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렇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말고 완만하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말을 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주들에 대한 반등도 저는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어 주가에 대해서 수급은 계속적인 먹거리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에 대한 이런 등락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제 대형주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은 좀 부족하지 않나 결국에는 우리가 주가는 트레디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특별히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이제 한전채 얘기가 나왔어요 한전채 얘기가 나왔는데 어 한전채가 이제 우리가 채권을 또다시 한번더 발행을 하게 되는데 5천원짜리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였고요 어 대신에 이제 금리는 지난달에 발급 발행했던 한전체보다는 금리 0.2% 조금 낮게 잡아서 이번에 발행을 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이 만약에 어, 이번에도 부정적으로 봤다면 금리를 좀더 올렸겠죠. 근데 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일부 낮췄다는 얘기는 어, 채권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예상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또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채권시장이 어,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지금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건설사들또 회사 채권들이 계속적인 만기가 돌아오고 이번에 또신규적으로 발행하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그것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상당분 몰려 있거든요. 채권시장 일단 안정화가 돼줘야지만 부동산시장도 저는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금리 바로 이자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이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1월 13일 날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 지금 부동산 시장만 보면 동결을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미국을 보면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보면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자연스럽게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한번 해볼지 그것도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상황적인 복잡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어, 저는 건설주들은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계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있어도 우리고아직은긴 흐름적인 부분으로는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아직까지는 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책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 봐요 어, 그래서 지금 좀더 안정적인 부분으로 어, 좀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어, 내일장 추천주 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 건설주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난광토건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결국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화가 규제 완화가 현재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이런 모멘텀들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대동, 대동은 농기계 전문 회사입니다. 이런 농기계, 우리가 농슬라라고 많이, 제가 방송에서 한번 농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유행어 돼가지고, 최근엔 다 농슬라라고 쓰더라고요. 대동이 이제 자율주행, 농기계 자율주행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인텔과에 대한 제의를 맺은 업체고 최근에 또 로봇 산업에 또 진출을 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 라고 보고 주가에 대한 재평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그 다음에 신신제약 신신제약이 시총이 좀 작습니다 감안을 하셔야 되고 거래량이 좀 작아요 어, 얼마 전에 이제 그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 집에 이제 승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을 천억 원을 올해 목표로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달성해야 달성되는 거죠 대신에 그 정도에 대한 어 승계 마무리가 된 국면이고 그렇다 보니 어 우리가 이제 상속세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의식을 해서 주가가 좀 빠졌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더 주가가 어 상승적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장에도 열심히 또 주식할 수 있도록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